네, 여러분,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성은씨입니다. <웃음> 아니, 뭘. 네, 여기 앉으시고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도 이렇게 성은이 형이 이제 주인공으로 궁금증 연구소에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요 지금 전까지는 계속 비니 쓰고 이렇게 또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오. 또 이제 비니를 벗고 음. 이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인가요? 네, 오. 처음이에요, 오늘이 아. 네, 그래서 오늘 좀 뜻깊은 날인데 네, 또 오늘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친해지고 싶은 성은이 형과 <웃음>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는데요 네, 멤버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형적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물어볼 게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해봤는데 네, 오늘 이걸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어, 선호가 얘기하는 거를 잘 이제 뭐야? 질문을 잘 답, 얘기해 주... 네. 다, 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어, 좀, 응. 좀 리포트 좀 읽고 싶어요 네 오늘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자기 관리이자 아 자기 관리 그 타이틀인데요. 사실 성훈이 형 하면 자기 관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일단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이 이게좀 관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성훈이 형이 진짜 관리 하나는 진짜 탑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분말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음. 일단 자기관리를 할때 혼자만의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 있는지 음, 그러니까 노하우나 팁은... 어, 모르겠어요 그냥... 음. 저는 그냥 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먹는 거는 요즘에 저도 좀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음. 좀... 맛있는 거를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는 그냥 참는 거밖에 없는 거 같고, 네. 아니면은 딱 배고플 때 그냥 자는 거예요. 저녁에 오. 야식 그런 거한들못 참고 막 먹잖아요. 그니까. 근데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배고프면은 이제 잘 졸린 거라. 그래서 음. 그냥 배고플 때 자면은 이제 음, 아.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 생각해보면 진짜 성은이 형은 다들 멤버들 다른 멤버들 야식 먹을 때 뭔가 혼자 자거나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긴 네, 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맞 근데 아니면... 또 성은이 형이 운동을 숙소 오사, 와서 맨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운동 뭐 따로 하시는 게있는 거예요? 그냥 운동은 딱 숙소에 가면 은 저희 턱걸이도 샀잖아요 네. 턱걸이하고 그냥 맨몸 운동 좀 하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되게 재밌고 그러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려요 하면서 아 역시 네. 사람 좀잘맞으신거 봐요 뭔가 그런 게 저는 네. 이렇게 좀잘안맞주 네, 좀 아, 힘들어하시지 않아요? 네, 좀 힘들어요 진짜. 이게 운동도 한번 이게 딱 한번 하고 나면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 음. 그런데도 성훈이 형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네, 네 확실히 이게 사람이 하겠지. 좀 즐겨 하는 게 확실히 더 오래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금 유심히 좀 봤었던 건데 음. 성은이 형이 자세가 되게 바르잖아요. 되게 뭔가 비율도 엄청 키도 되게 곧고 이래가지고 허리를 되게 피는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네. 모르시나요? 아, 모르는데. 아 진짜 이게 되게 바른 이미지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이런 습관은 언제부터 뭔가 있었던 건지? 음, 어, 약간 옛날에부터 우리서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손중씨가잘 음. 캐치를 했네. 아, 아니.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웃음> 어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옛날부터 좀막 그런 발레도 하고 아. 좀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조금 몸이 좀 꿋꿋하게 서 있는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발레는 몇살 아, 때? 발레는 9살 때비교서 시작하고 아, 그리고 한 10살? 10살? 네, 네. 어, 저 어렸을 때 진짜 뭘 많이 했네요. 저는 많이 하긴 했어요. 저는 합기도랑 네, 피아노밖에 안다니는데 피아노 잘 하세요. 아니요, 제가 정기적기밖에 못해요. 정기적기요 그, 노래? 네, 노래? 동료 그게 있거든요? 아, 네. 같습니다. 피아노 배워 보고 싶었나? 아, 근데 이 피아노를 희승연이 진짜 잘 쳐요. 아, 근데 가끔 이렇게 피아노 있, 촬영장에 있을 때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치는데막 되게 잘 쳐가지고 무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딱히 왔는데. 배운 게 아니네. 아닌가? 아 아니, 배웠다고 했, 들었는데. 뭔가. 네, 배웠는데 요즘 또 오래 안 쳐가지고. 근데, 근데 확실히 희승연은 절대 무감도 있고. 역시. 네, 그렇다. 다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한게좀 되게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일단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분들을 위한 이제 건강 건강 관리 팁 같은 거. 아 건강 관리 팁. 네 이건 사실 음.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기도 하고 되게. 근데 선우 씨 선우는 응.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네, 옆에서. 네, 되게 막 그런 음식도 막 가려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저는 단백질 을 많이 찾아요. <웃음> 그래서 멤버들이 지금 좀라이브데 그냥 저는 맨날 스테이크, 맨날 스테이크.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을 음. 좀더 늘리자는 음. 마이 마인드라서 좀 단백질 먹고 그리고 뭔가 그런 탄산이나 아니면 탄산? 과자 있잖아요. 과자 맛있는 음료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그런 걸좀 줄여야 돼. 이제 가공식품. 근데 이게 가끔씩 진짜 먹고 싶다 때가 잖아아 그러면 먹어야죠. 그럴 때 먹어요. 보통 막한2 주에 막. 한 2주에 막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주일 모, 한두 번은 좀 번. 먹을 수 있죠 사람인데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참기 힘든 게 있는데 야식이 진짜 아, 참 힘들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솔직히 배가 고프면 잠이 안올 때도 되게 많고 이게 진짜 주변 사람들이 먹으면 똑같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럴 때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막 그러면, 잠이 안올때 그러면 다른 애들이 야식 먹잖아 네한입 뺏어먹는 거야 아무 안데 문제... 아, 한 먹으면은... 먹어 야안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안 먹는 게 좋은데 진짜 그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웃음> 다른 그런 이거 좀 나쁜데요? 약간 좀 그런데 다른 이제 멤버들이 라면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라면 끓이면은 이제 한 입만 달라고 하고 한 음... 입만 먹고 맛만 보고 나는 빠지는 거지. <웃음> 어... 그래 해보시, 해보신 완전 많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보다 아, 그러면 미안하지만 살안 줘요? 어쨌든 야식이어서 다음 딱 달에서. 진짜 한 입은 한입뭐 이렇게 안, 입은... 아, 괜찮... 네, 안 줬어요? 본인 괜찮... 네안 줬어요 괜찮았어요? 네. 오, 이건 또 근데 은근 꿀팁일 수도 있겠다 이게 평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진짜 못 참을 것같은때 이제 딱한 입만 먹고 또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 이제 그렇죠. 또 다시 그런 적 있으시지 않아요? 소고도 약간 한 입만 그렇죠 사실 저도 아일랜드 때 진짜 한입만 먹었잖아요 엄마들 거 진짜 많이 한입만 먹고 그랬는데 그렇긴 한데. 맞아요, 그때 제가 좀 살이 많이 찌긴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입을 먹으면 그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 에이, 저는 못 그러니, 참아서 묻는데 그러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안 먹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음. 네. 한입만 이렇게 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면 딱 한입만 먹고 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막 그런 과자랑 라면을 이런 거에 한입 먹으면은 계속 먹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아 진짜요? 그게 MSG인가 뭔가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몸이 제가 이런 거는 제가 듣기 아 근데 이자이실은 그러니까 여기 어쩔 수가 없어. 없을 수 없는데 먹고 네. 운동을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요즘 또 어디서 본게 있는데 자기 몸은 딱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다 된대요. 그대로 나타나요 몸에. 음.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배신하지 않는 게몸이 몸이라고 음. 그러더라고. 맞아. 요 네, 그래서 엔진 여러분들이랑 이제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또 컴백을 하니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피겨 선수 시절 아, 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수, 안 나올 네,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성은이 형이 피겨 스케이트를 하기 전에 아이스 하키를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피겨와 아이스하키의 차이점은 음. 엄청나요? 그게 뭔지? 차이점은 일단은 스케이트 하는 거는 좀 얼추 비슷해요 그데 음, 스케이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기... 아, 그러니까 날이 달라 고 날도 다르고 부츠도 음. 다르고 아. 그래가지고그 아이스하키는 또 이게 장비를 막 차고 그거는 음, 엄청... 좀 무겁지 않아요? 네, 무거워 음.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재밌어요, 아이스하키 그막 약간 하키로 막골 넣고 그래야 되니까 되게 음. 재밌고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냐면 막 선수끼리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음. 네. 피겨는 그 혼자 하는 거고 일단 그리고 스케이트 앞에 막좀 그 갈기 같은 게 있어요 아. 그게 토라고 하는데 음. 이 갈기 같은 게 이제 찍고 그걸 찍고 음. 점프를 뛰는 거죠 음, 아,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솔직히 맨날 볼때 어떻게 점프해도 되게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예, 그걸로 이게 디딤을 해서 뛰는 음. 거예요 음. 아, 근데 제가 그본 거는 음. 연습할 때턴돌때막 그 허리에 뭐 감고서 막 그런 아, 거를 하네스, 하네스. 네. 하네스도 해요 그거는 음. 이제 감을 키우려고 근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점프 연습했어요? 나? 네 그냥 계속 그냥 계속 진짜 하고 근데 되게 솔직히 저는 피규어를 그렇게 막잘 타는 편은 아닌데 못 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한번 탔을 때 점프, 거기서 점프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그것도 거기서 턴도 돌고 하는 게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신기하고 그런 그냥 계속 연습밖에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안 넣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 패드를 한게 있어요 아 진짜 <웃음> 엉덩이야 다치지 말라고 엉덩이에 <웃음> 아, 그 패드를 끼는데 보호대 보호대 그래서 무조건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아 경험을 해봐야겠다 네, 경험을 해봐야겠아 음. 그러면 형은 하키가 더 형이랑 잘 맞았어 아니면 피겨가 좀더잘 맞았어요 피겨가 좀더잘 맞았던 거 같아 몸 체형도 그렇고 음. 하키는 좀더 이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좀더 섬세한 피겨 쪽이 좀잘 맞는 거 같습니다 음. 그럼 진작에 잘 맞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피겨 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뭐야 부모님이 건유. 권유 건유도 권유. 음, 했었구나. 근데 네. 피겨 해보 할할수 있어 할수아 뭐야 아네 아, 저도 사실 이게 어렸을 때 저도 엄마랑 누나랑 그 핫키 그 피겨장 그, 그 뭐야 그 아이스링크 거기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한번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많이 갔었었는데 사실 그때 막 계단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막 피겨 막 했던 했해 하셨던 분들 막 사진도 되게 많고 근데 막 하면서 막 배우는 그런 것도 되게 전댄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너할거 없으면 이런 거좀 배워서 나중에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 가지고 저도 좀 관심이 없진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 좀 거리가 그링크장이라 너무 멀기도 했고 아 되게 좀 저도 그때 그 당시 좀 귀찮아했었어 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안 배고 아마도 합기도랑 그때 피아노를 그때 좀 가까운 데서 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피규어 잘어울리네아 진짜요?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막도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네, 그냥 그런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었다 음. 네. 다음 피규어 훈련 중에 기억에 네. 남는 에피소드 아, 너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막, 어디, 그, 해외 쪽에 딱, 막, 가가지고, 아, 뭐, 훈련 같은 것도 했다고 아, 들었는데. 맞다. 그, 미국에 가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어, 전지훈련. 그래서, 근데 물론 영어한 개도 안 늘었고, <웃음> 이제, 한국말밖에 안 했어요. 가가지고, 음. 이제, 다 코치님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음.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연습만 하다가, 아. 네, 왔습니다. 와 근데 솔직히 전 그런 미국 같은데 가면은 솔직히 연습만 하면 좀 아쉽지 않아? 그래도 근데 좀 어디 주말에는 그래 도좀 놀러 가고 막 음. 미국에 그런 데도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CG 땡 영화관 아 영화관 응. 그래서 아. 거기서 막 영화도 보고 그리고 쇼핑도 좀 그때 다니고 음. 그래서 와 근데 저한 번도 이렇게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제주도 간게 비행기 처음이네요네저 진짜 그게 처음이었어요. 저 해외 나가서 가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와 되게 신기한데 좀 신기하긴 하다 근데 연습할 때좀 해외랑 한국이랑 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어디가 좀더 뭔가 좋았어요? 음, 음. 근데 뭔가 해외는 또뭐 시간 그 뭐냐 그밤 그것도 있고 시차도 아. 있고 뭐 환경도 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러니까 재밌기는 미국에서 하는 게더 재밌었는데 편한 거는 네. 한국이 더 그쵸. 편한 거 같아요 이제 한국말로 할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음. 계속 영어만 이제 듣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좀있더라고 근데 확실히 그런 전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 가서 전주 훈련을 받는 게 확실히 도움 많이 됐죠? 아, 조, 도움은 진짜 많이 돼요 오,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때... 점프는 근데 솔직히 한국도 진짜 잘 되어 그, 있거든요 음. 근데 미국은 약간, 약간 그런 점프 말고 스케이팅이라고 그냥 점프 안 하고 음. 스케이팅만 타는 아, 그 스킬이 좀 거기가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아, 확실히 미국이 음. 넓어서 좀. 스케이트 자유 똑같아.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근데 그냥 거기가 좀 그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나 잘 가르쳐줘요, 미국이 좀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연습을 많이 해도 혼자서 하는 거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무대를 하면 솔직히 엄청 떨리잖아요 그그 음. 그 당시에 그런 기분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한데 <웃음> 그냥 엄청 떨려요, 진짜 뭔가 와 근데 그... 진짜 엄청 떨릴 것 같은데 어, 그 관, 관중들이 이렇게 삥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혼자 거기서 하는 거라 엄청 떨린데 아래서 그냥 딱히 뭐 방법 안 떠는 방법은 없고 음. 연습이 잘돼 있으면은 좀 그냥 떨려도 그 연습의 음. 연습이 바탕이 되니까 그래도 좀 웬만큼은 한 나온다. 음, 사실 저희도 무대를 좀 많이 썼었잖아요. 아. 그래서 확실히 응.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뱅게 있어서 노래가 나와도 자동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음. 아무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그런 거랑데 비슷한. 근데 <웃음> 네, 그 무대를 하면서 막 실수 같은 걸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진짜 어 어때 엄청 저 같은 진짜 패닉 상태여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많이 들것 같아.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해. 이제 거기서 어 패닉이 오는 선수가 아니 아닌 선수가 아니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딱 멘탈이 나간다 그러면 뒤에 거 이제 다 틀리는 거고 막. 아...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이제 되게 멘탈이 좋은 선수는 이제 거기서 그냥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니까 잘하죠 근데 이게 확실히 잘하는 선수도 실수를 딱 하는 거 보면 진짜 왠지 모르게 엄청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좀좀 불쌍해네요 거기서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영상 많아요 아 진짜요? 못 봤어? 아 근데 저 보긴 했는데 막 넘어지는 영상만 모아두신 분들도 아 진짜? 봤는데. 저 넘어지는 거못 보고 진짜 <웃음> 다른른거 밖에 전못 봐가지고 네, 너무 멋있던데, 진짜 그 엄청 막 끝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꽃이나 뭐 인형이랑 맞아, 어, 맞아. 확실히 피겨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뭐랄 그런 되게... 걸로 던져주죠. 네, 했는데. 아, 네, 뭐 했어요? 뭔가 피겨가 진짜 좀 하면서. 근데 형도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미리 좀 관심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긴장 안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냥 안 하는 법 그냥 모르겠다 그냥 <웃음> 근데 약간...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런 게좀 뭔가 무뎌진 그런 게 있나? 그냥, 그냥 애초에 제가, 제가 조금 나도 많이 가리고 긴장도 마, 좀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고 이제 연...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연생을 하기 전에 제가 비교 했을 때는 진짜 긴장을 엄청 했어요 음. 근데 연생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했잖아요 아, 했는,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런 되게 사회도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음. 네, 한마디로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깡이나 해야 되나 <웃음> 어쨌든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 그때 그 대회 나갔을 때는 좀 아, 거의 안될리 그래도 음. 어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이 지금 여태까지 피겨로 무대 섰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어요? 음... 아니 뭐 엄청 잘해서 기억에 남는 건 아, 아니고 실수를 많이 해서 기억에 남. 그때 남는. 지금 기억나는 건그 아시안 트로피라고. 그 대회가 있는데, 아시안 이제 그 나라, 그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나라인 아... 선수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몇번 많이 나왔었는데, 맨 마지막 아시안, 아니다. 네, 그몇번 많이 나왔는데, 그 중간에 한번 대회에서 그 클린이라고 이제 한번더 실수 안 하면 클린이라고 음. 해요. 근데 거기서 올 클린을 해가지고 형이요? 응. <웃음> 헐. 그때 진짜 오. 너무 좋았던 근데 기억이. 근데 올 클린이면 그 엄청 최고 점수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와. 그때 진짜 최고 점수를 찍었던 오.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진짜 성훈 형이 진짜 국그 뭐냐 국가 대표 거의 그거였상비군 그니까요. 와, 진짜, 진짜 대단 대단한 것 같아. 요 진짜 와 어떻게. 아닙니다. 어 진짜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피겨 선수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웃음> 아 오늘 멋있잖아요. 솔직히 네, 진짜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솔직히 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네네 진짜 칭찬 타임은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성원 양이 그 피겨 할때 어렸을 때 프로그램에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그게 막 프로그램 나온 것 중에 되게 막 저희 한창 엄청 유명했던 그 아임인데에막그 예, 귓속 막 귓속만 해 가지고 막막 숙성하다 그랬나? 있 그런 게 아, 있었는데. 그뭐안 노래 안 노래 된다고. 안 노래도. 예, <웃음> 근데 그거 지금 봤을 때심정이어때요 뭔가 그때 어렸을 때 보는 거니까. 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웃음> 되게 귀엽잖아. 저, 저 같으면 되게 귀엽게 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진짜 진심으로 말한 거 같아요. <웃음> 뭐 진심이었던 것 같아. <웃음>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그거 진짜로 조금 아 지금 보면은 뭔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음. <웃음> <그냥> 다시 <웃음> 보고 싶지 해가지고. 않은. 그런. 아니 뭐 근데 어차피 과... 애기 애기 때니까. 네. 진짜 그때 형 모습이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되게. 근데 그때 나오고 나서 엄청 유명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때? 사실 저도 성훈이 형얼그 어렸을 때 사진은 뭔가 본 적이 있었던 얼굴이었거든요. 막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가지고. 참 얼굴 책 거기서. 그러니까 많이... 되게 SNS에서 좀한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낯이 익었고 저희 멤버들도 다 엄청 형 빅히트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알고 있었나 다 봐. 어 그쵸? 맞아요. 그런 네, 그것다 내좀 유명 인사였죠 예. <웃음> 유명 인사. 유명 인사. <웃음> 네, 유명 인사. 아네 그러면은 사인도 미리 막 만들었었어요? 네, 사인 없어가지고 막 사인 해달라 고하면 박박성원이라고 썼어. <웃음> <웃음> 근데 이게 피규어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사인이 아 있, 사인 있 인사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음.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인은 그냥 할 거래요. 아.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아, NIFN에서 그렇죠. 만든 거지만. 음. 아 그러면 집에 가면은 형 집에 가면 막 메달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진짜 와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많아요 아, 나중에 한번 이제 엔진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면 아, 되게 네, 네 나중에 한번 그러면 집에 갈 일이 있을 때네한번그 가면은 한번 어, 저도 찍어, 되게 보고 싶어 찍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네. <웃음> 네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엔진 여러분들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지금 해주시면 한번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많이 준비오셨네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어요. 뭔가 질문 후다닥 나가지고아너무늘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때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누구의 그 니키랑 제이크 형님랑 제이키랑. 예전 오늘 세 번째 질문. 아 제일 세 번째인가요? 네. 제이크는 반말로 했나요? 아니요, 다 존댓말로. 네. 아. 왜냐면 다 게스트이기 때문에 아, 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선우 씨.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선우 씨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예. 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저랑 니키랑 했을 때도 하트가 엄청 올라왔는데 오늘도 하트가 엄청 오, 많이 올라왔어요. 그저 저번에 그때도 하트가 아, 네, 단체로 진짜 v 라이할 때도 하트 엄청 많았는데 한번 댓글을 읽어볼까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음, 소 또는 양? 갑자기요? <웃음> <웃음> 오빠 혹시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나요? 스포는 안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스포는 이제 앨범 노래가 좋다 어? 냥냥이라는 분이 성훈이랑 선우 언제쯤 어, 딱 친해지게 된것 같냐 언제쯤 친해지겠는까 아, 아, 여기다 뭐 오늘은 여자 여전히 친해지고 싶은 성훈 형이라 썼는데 근데 그, 네, 제가 그막그 성훈 형한테 딱 아이언즈한테 말했던 게 있잖아요 막 뭐냐 그거 제가 다 귀여울 걸려 예전들 탄생시킨 <웃음> 그거랑네막 네. 어, 저도 형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랬던 게있어요 솔직히 저. 그때 진짜 맨 처음으로 말 걸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저도 진심이었어요. 형이 어렸을 때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꼈던 거라. 저도 그때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보면 좀, 아, 왜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아니, 뭐, 진심이었죠? 네, 네 저도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짜 제가 제가 친해지고 싶었어요. 유명 인사니까 이제. 네, 워낙 네. 잘생기고, 네, 했으니까. <웃음> 그, 근데 그거는 이제 연수원 때 저희가 좀, 같은 방도 막 쓰고, 네, 룸메이트때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연수원 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성은 형이랑 같은 방 쓰면서 제가 그때 가위를 한번 눌른 적 있었는데 아 맞다 네, 그때 낮에 성은... 낮잠들, 네, 낮잠들 낮잠 자 낮잠 자, 제 인생 처음으로 가위 눌려 인생 처음이었어요? 예, 네, 처음이었어요 그때 네, 거기서 그때 뭐뭐래뭐 뭐, 뭐를... 뭐, 뭐 무슨 꿈 같다 그때 그냥 뭐지 저를목르는 꿈이었나? 아, 근데 그런 데 뭐, 제가 뭐.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게 진짜 가위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어형 여기 뭐 이상 뭐 이상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냥 잘 만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네 그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음그때막그 연수원 자체가 조금 으스스했어요. 네좀 뭔가 주변사 산이 엄청 대박하고 네. 그랬었어가지고 재밌긴 했는데 힘들기도 했, 음... 힘들기도 했지만 어, 어. 둘다 사랑해요. 그럼 연습생 때 이야기해주세요 연, 연습생 때? 네. 음... 연 때? 네아 저희 딱 첫인성 그 얘기해볼까요? 아 첫인성? 아니 저는 성훈이 형맨 그 처음 봤을 때가 거기에 프로필 촬영인가? 프로필 촬영 네, 무슨 촬영을 봤을 아, 때맨 촬영 처음 음. 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왜냐면 저희 회사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촬영할 때 와가지고 누구지? 음. 이래가지고 좀 맞다, 뭔가 맞다. 잘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냥 저는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뭔가 네 되게... 어 아, 아, 나도 기억난다 엄청 그냥 하얗고 되게 뭔가 되게 순수할 것 같은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때는 되게 뭔가 그런 깨끗한 이미지 그때도 되게 하얗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저도 그때, 그때 갔는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하면 안돼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응,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우가 이제 주변 스태프분들한테 엄청 이제 밝게 이제 음... 되게 막 말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약간 벌써부터 약간 사고난 <웃음> 길을 가진 친구가 있구나 라고 저는 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봤던 거 같아요. 아 그때 생각난다 진짜 아 그때 좀 이렇게 했죠. 네. 그때... 그때 촬영이 그때 좀 촬영은 좀 레전드인데. 네. 저희도 한참 연습생 때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더 나은 촬영을 위해서 연습 겸 그렇게 많이 했던 거가지고 음. 네. 근데 확실히 촬영을 많이 해봐야 좀 많이 늦은 거 같아요 연, 경험이... 막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 인사... 에이, 어떤 분이 인사 안 된다는데 인사는 선으로 그랬는데 인사 안 되는 건아니고딱 인사만 응 인사만 딱딱 인사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딱 안녕하세요 막 어, 오늘 어뭐 어떻게 오셨어 이런 것막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뭐, 이런 것도 아예 안 돼요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딱 말. 인사만 네 저도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또 선우 같은 성격이 이제 또막 주변 사람들한테 말 많이 네, 말을 처음에 많이 걸고 있었는데, 그런 성격이어서 좀참 힘들었 힘들었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딱깐, 저 오죽하면 딱깐, 저는 <웃음> <웃음> 연습 혼자 연습하면서 거울 보면서 저는 저랑 얘기했어요. 와그 진짜 괜다 이상한데 <웃음> <웃음> 그랬던 썰이 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어 돼지갈비 먹었어요. 먹었, 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었죠 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죠 <웃음> 네, 근데 진짜 맛있었 역시 오늘 네. 오늘 갈비 먹었어요. 아 선우 씨가 아 선우 씨 음료수를 쏟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한잔 먹게요. 기억하죠. 이거 그때. 생각하면은 <웃음> 그때가 아 언제였지? 예. 그 다음이 그 무대석의 전날인가? 전전 날인가? 아무튼 되게 가까웠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잘 모르겠는데 이제 음 그때가 음... 라이브 중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갔는 그게 나갔던 데 이제 선우가 제가 이제 포도주스 먹으려고 이제 제가 이게 여기 식탁에 놨단 말이야. 근데 선우가 갑자기 이거를 그때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자기 이거 먹는다고 하다가 내가 제가 장난으로 그냥 아안되라고 하려 했는데 선우가 이걸 탁 쳐버린 거예요. 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착 <웃음> 이렇게 하필이면 그때 딱 찍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웃음> 그게 착 해가지고 오 <웃음> 이게 다 찍혀가지고 아 그거 근데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조금 그냥 오버를 좀 했습니다. 아 그거 그때 근 그때 좀 느꼈는데 옆에서 막 애들이 다 와가지고 막아 같이 막먹러니까 어. 진짜 소득이 몰랐는데 일부러 그랬죠?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음> <웃음> 무슨 음료수였죠? 그게 포도주스 <웃음> <웃음> 아 포도주스 네, 맞아 얼음인데 얼음까지 얼음 얼음 <웃음> 얼음까지 딱 이제 해놨는데이제 그거를 그냥 농사 버리신다 아쉽겠다. 어, 선우 당신은 과학자 같아 보여. 요 어, 그런가요? 연구 연구원이죠. 네, 오늘 연구원. 과니자 오늘 연구원이어서 이제 성은이 형을 탐구하는 연구원. 네. 저희 DNA 가이 탐구해요. 둘 중에 누가 더 하예요? 어, 근 네, 이건 딱 떡기 조이고. 그런 거안 해보지 않았어. 약간 선 약간 둘다 진짜 하한 거 같은데 선우는 좀더 뭔가 붉은. 네, 제가 살짝 좀 끼가 핑, 더 돈다고 그래요. 핑크 핑크 붉이라고 보는 하얀. 전좀더선우가좀더 하얀 것 같은데 근데 어, 어쩔 때 보면 성훈이 형이 엄청 하얗 때가 있고 어쩔 때 보면 또 재호가 엄청 하얗 때가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래요 둘다한것 둘다 같은데 네. 김선우 대표 민트초코 마누절마누절때 <웃음> <만우절> 민트초코로 <웃음> 바꿔놨더라고 그때 성훈이 형이 그 뭐지? 가을이 그거 올릴 때 이거 민트초코 좀 이렇게 바로 그걸로 올렸나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이건 제이가 민트초코에 올렸지 아 그런가? 응. 아 가환이 자기 우리 집 강아지라고 네. 근데 사실 원래 그게 멤버가 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다 그걸 이 사진이나 다 바꿔가지고 올리기그했는데 재용이 그냥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 다음 사람이 이제 다 바꿔서 이제 할줄 알았는데 계속 재도 민트초... 거의 네, 무슨 끝까지 1 2 시간 동안 민트 초코였어. 아 <웃음> <웃음>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을 것 같은데 왜 나쁜 서 들어왔는데 왜 민트 초코가 <웃음> 만원자리여가지고아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맞아요 비스코도 떴죠 맨처음 아, 네, 그 니키가 처음 니키가. 스트 했는데 처음 스트부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응, 이거 뭐예요? <웃음> 성우는 선우가 가장 귀엽던 생각하십니까? 저희 팀 멤버 중에서는 가장 귀엽죠 아 어, 진짜요? 네 정원이 아닌가요? 아, 정원이도 <웃음> 있구나 둘다 귀엽다고 <웃음> 해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있었는데 아까 위에 근데 댓글이 너무 빨리 들어가 덥다 컴백 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는 몇 살이냐? 가을이? 가을이 제가 한 3, 네살 됐을걸? 음, 강아지 3, 4살이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이죠? 글쎄요 한... 스물... 10살이 제 알기로 한 80? 그 정도 되지 않나요? 70? 진짜요? 음... 네10몇 뭐 살인 것 같아요 네. 10몇 살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음... 7살? 그러니까 10살이 70살인 거 맞죠? 아 진짜요? 음... 네 <웃음> 그래, 그러니까 한 3, 4살이면 은한 30대? 20? 그 가... 어우 가을이... 가을 가을이 나이가 저... 많은데 어, 저 저보다 나이 많아요 <웃음> 형이... 아니 음... 누나예요 누나 누나 음... 어 근데 방금 챔버5에 관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성훈이형때 제가 챔버5 때성훈이형 뽑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솔직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때 솔직히 저는 뭔가 그때가 아니었으면 뭔가 좀 솔직히 좀 지금까지의 레전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뭐요? 채모파이브? 저희가 솔직히 채모파이브를 많이 했잖아요 팬... 그... 팬아 그렇죠 근데 채모파이브를 뭐 진짜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죽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금... 음 뭐라 해야 되지? 아 약간 충격이었어요 좀네 음. 근데 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레전드 탕생함은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그쵸 네. 저희 네. 네. 샘어파이브엔진분들 진짜 좋아가지고 음. 네. 어, 성훈이 형이 옷이 진짜 잘 어울린데요 어, 근데 진짜 요즘 그 성훈 형이 그 니트인가? 그 저번에 저희 단체 V l 할 때도 뭔가 초록색깔인가 네. 그거 입었었잖아 그것도 네. 되게 잘 어울렸는데 되게 예쁘네요 근데. 네 같이 샀습니다 아 진짜요? 뭔가 요즘에 봄이니까 조금 조금 화려 아 화려한 건 아니고 조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을 네, 저도 싶더라고. 오늘 좀 파랑이 좀 있어 가지고요. 네. 캡틴. 저도 니트예요. <웃음> 캐스팅 일화? 선우는 근데 그거 아니었나? 그 오디션. 네, 저는 오디션 출신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거 약간 SNS로 그거 왔어요 그게 그 어디 아 캐스팅 아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말할 게 많은데 제가 그 뭐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이었어요 제가 딱 이제 새학기 출발할 때 제가 제 개인 SNS 그 인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하루에 셀카를 한 장씩 꼭 올렸어요 <웃음>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 갑자기 어 아니, 걸렸어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어 아니네 지금 <웃음> 지금 하고 똑같네요. 아무튼 이 일일 세카를 꼭 올렸는데 <웃음> 그때 그 DM으로 되게 막 여러 기획사에서 좀 많이 그 캐스팅 문자가 왔었어요. 네. 그데저 그때 당시에는 보진 않았었는데 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랑하시는데 네좀 자랑해 왔어요 <웃음> <웃음> 근데 선우는 저는 초반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계속 올렸잖아요 아 맞아요 거의 진짜 올 출석을 진짜 올 출석 거의 예, 선우가 제가 기억 기억으로 막그올 출석 못하면 막 속상해요 그랬어요 막 스케줄 때문에 아... 그한 번씩 빠지고 막 그러면은 그때 그랬구나 네 그때 좀 그랬어요 <웃음> 왜냐면 사실 진짜 하루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거의 좀 습관화되어 있고 매일 셀카를 찍는 게 거의 맨날 찍어가지고 그냥 매일 엔지니어분들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매일 하루 노력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건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음. 네,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조금씩 줄여갔었는데 네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셀카 찍어 주세요. 아또 찍어 가지고 끝나면 올리겠습니다. 네, 올리겠습니다. 음, 어 일본 그 라디오 에피소드 그 저희 다 같이 하고 제이 한 것까지 나가지. 그러니까 제이가 한다고. 네. 음, 응, 아니 내가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쨌든 네. 네. 근데 J 제이... 이는 혼자 이제 했는데. 저희 단체로 할 때는 조금 어좀 어렵 어렵죠. 어려웠죠? 아 그때 처음이어서 네, 너무 좀... 어색하기도 했고 일본어가 예 일본어로 뭔가뭘 때...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리액션 좀... 때 말고는 거의 처음이어서 그래서 네. 대본으로는 그냥 읽, 읽긴 했는데 이제 리액션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뭔가 <웃음> 되게 대본 딱 보고 이제 카메라 보고 일본어로 말하는 게 뭔가 되게 어색한 어려워요. 되게 네. 그래도 근데 1년 앞으로 1년을 할 거니까. 한일년 후면 저희 일본 진짜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년 후면은 진짜 아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해 봅니다. 음. 어, 치즈볼이 아직도 나오네요. <웃음>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노래. 있어요? 자주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아, 그거 저 엄청 자주 그 연습 때저 스틴 비버 님의 앱. 피치스 피치스? 응. 그 요, 요즘 신곡 와, 그 노래 너무 좋은데 그거 진짜 저희 진짜 매, 맨날 들어요 진짜 그거 노래 뭐야 희승이 형도 좋아. 진짜 좋아하고 제이크스 좋아하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웃음> 음 일본에 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도쿄 가보고 싶습니다. 아 도쿄. 네. 도쿄 저도 가보고 싶고 어뭐 맛있는 아이고, 것도 엄청 많다고. 맛집이 네 솔직히 그런데. 저 일본 맛집 그런 환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한 진짜 가면 거의 종류별로 담고 싶어요. 일본, 일본 편의점도 가보고 싶고. 맞 편의점이 진짜 네, 많아요. 편의점이 진짜 퀄리티가 좋은 거 같아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저도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약간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자. 최대한 맛있게 먹겠다. 최대한 맛있게 음. 먹고 예먹 네, 먹자 그래서 좀 뭔가 일본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음, 한 끼를 먹을 때 최대한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열심히 양이 뭐 많고 적고 양이 이게, 적든 말든 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음. 것 같은 아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쇼핑 쇼핑도 교쿄에서 아, 쇼핑. 해보고 싶고 음. 아빠 저 도쿄 타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전망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도쿄 타워 가기 전에 거기 한국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에 가고 보 싶어. 음... 거기도 전망대 있잖아. 아 그리고 일본에 그 캡슐 호텔 있잖아요. 거기 한번 아, 가보고. 캡슐... 아 캡슐 네, 호텔? 그 아. 네그제 쨍거만한 그 홍등 되게 아, 봤어요, 봤어, 봤어, 봤어.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막 브이로그 그런 음. 거. 일본 음식은 진짜 맛있어. 와 아, 진짜 좀. 한국에서도 일본 음식 진짜 많이 먹. 저 스시도 진짜 좋아하고 뭔가 현지에서 먹는 타코야끼는 어떤 맛일지 좀 와, 궁금합니다. 키가 말하기로 엄청 맛있다고. 붕어빵도 엄청 맛있던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르대요, 그냥. 나중에 한번 먹어보죠. 일본 가게 되면. 어 선우와 성훈이는 미래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미래. 네, 미래. 음... 미래. 음... 음... 뭘? 형. 지금은 근데 저는 진짜 못미래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웃음> 네. 진짜 못미래네요 네. 근데 혹시 가... 해볼 수도 있잖아요 어, 해볼 수도 있죠 <웃음> 저도 뭐, 아니, 저는 우주는 잘 모르겠고 아, 뭐... 크루즈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오, 네. 오. 아니 뭐, 뭐 북극탐사 이런 거? 여행?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냥... 뭔가 그런 자연 보는 거 되게 좋지 않아요? 참 개인적. 북극하면 이제 가자마자 바로 얼어죽을 수 있는 거. 어, 겠다 <웃음> 가을이는 푸들이에요? 가을이 네, 토이푸들. 음... 어, 아이돌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형은 선수 응, 계속 선수 계속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선은 뭐선좀 궁금한데. 저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머리 만지는 거 되게 관심 많았어요. 뭔가. 아 미용사? 네, 저 그래서 미용사한테 좀 생각도 좀 했었고. 아. 네, 그랬었어요. 아 뭔가 잘 그쵸? 어울린다. 그렇죠. 어. 네, 오늘 아니면 네, 패션 알아봐서. 근데 모델도 해 보고 싶기도 했고. 약간 배우도 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배우도 되게 해 보고 싶었어요 제 중1 때 꿈이 배웠었는데 그당시에 변성기 때문에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그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연기나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저는. 아 사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연기를 사실 드라마 씬이 좀 많아서 맞아요.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게 첫 번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진짜 연기를 좀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도 앞으로 나중에 뮤직비디오 많이 찍을 텐데 한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앞으로 이제 한두 개만 더 보고 캡처 할까요? 타임 하까어성훈이형귀 네. 뚫을 계획 있나? 아 저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귀 뚫는 거보다 응. 그냥 안 뚫는 게더그그 스태프분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음. 그리고 만약 에 이제 귀걸이 할 때가 있으면 귀지로 <웃음> 아니 이게. 제가 봐도 귀지가 나요. 왜냐하면 직접 뚫으면 관리가 은근 뭐 힘들. 그거 뭐더 난낭이 해야 되잖아. 네, 그 은근 이게 좀 거슬리는 게 많고 제가 이번에 요 연골도 뚫었어요. 네, 연골을 연골으로. 뚫었어요. 연골을 뚫었는데 안, 안 연골이 안 이게 잘때 한쪽으로 못 이게 왼쪽을 아예 못 끼대고 자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음.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염증도 잘 일어나고 그래서 이쁘긴 한데 좀 뚫을 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뚫을 안 아팠어요? 아 근데 아픈 거는 저 사실 제가 고통을 좀잘못 느끼는 편이어서 주사도 되게 잘 맞거든요 음. 그래서 네, 딱히 뚫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뚫어주실 때 그냥 뽁 하고 그냥 잘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별로 안 아팠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아프지? 이거 계속 막 만지면 뭐, 아프다는데? 만지면 안 아파요. 만질 때 이게 뚫고 들어서 만지는데. 어디 그때더 흔들면 진짜 아프대요. 그래 심지어 요즘 마스크 있잖아. 아마 한번 마스크... 걸리면 진짜 <웃음> 너무. 그리보 통을 모르기 때문에. 네는 어 아까 뭔가 봄 그런 게 있었나? 아아까니 캡처 타임을 할까요? 네 캡처 타임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따로 해보고 싶은 소즈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사실 선국년 시그니처 포즈가 음. 이 포즈가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걸로 할까요? 일단 이걸로 먼저. 이걸로 이제 먼저 하나, 하나, 두, 세.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두 번째. 어... 이게 공식 포즈인가요? 네, 이게 공식 포즈예요. 음. 아니면 뭐 따로 이제 만드셔도 만드셔도 되고. 그러면 공식 포즈 이것도 추가할. 이거요? <웃음> 네. <웃음> 갑자기요? 우리 이제 다음 게스트 나올 때 이것도 포함시켜야겠다. 무표정인 포인트인가요? 네. 네, 아, 하겠습니다. 네. 아, 음. 음, 음. <웃음> 뭔가 웃긴데. <웃음> 다음, 하트 뭐라 할까요? 하트로 할까요? 저희 또 텐먼스 하트. 음, 이렇게. 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끝이 났는데요. 오늘 또 <웃음> 마무리 소감. 아, 마무리 상담. 네. 저는 선우가 질문을 되게 딱 알잘딱 갔나 <웃음> 완벽 뭐지? 알 알잖아. 딱 몰라 몰라. 아니, 아 이거, 이거 틀어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어쨌든 아, 그렇게 잘 깔끔하게 다 <웃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에 <웃음> 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제 이제 과, 과거 이제 에피소드나 그런 거를 연인분들게또 이제 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제 말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과거 얘기할 얘기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음. 네 오늘 이렇게 성훈이 형과 함께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성훈이 형에 대해서 좀더잘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사실 성훈이 형 하면서 또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다시 소, 엔진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통도 잘한것 같아서 되게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베스트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성공년 많이 핫! 사랑해 주세요 마법 핫 우리 쟤가 끝는 거네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끝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오케이 마법 핫, 핫!